겁나 떼줄 뭐, 그리고 1렘 먹을때도 평, W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평, W, 평, 평, 평, 평, 오케이 그리고 바로 블루 뛰세요 이거는 이거는 티아믹이 나오기 전까지 레이스와 골렘과 늑대는 사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솔킬 따였네요 그럼 테르타워 다시 오겠죠 그런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거 연연하면은 게임이 힘들어요 티인데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웃음> 절대 <웃음> 스칼 떨어지면 집 가야 되거든요 그다보면 이거 근데 이렇게 안 되네. 한 림이 안 되네. 갑니다. 못 가지요? 어 망했다. 거기 그 있다. 시험니야? 나이스. 가자. <목소리> 그대로 멈춰라. 다이아유 좋았습니다 쥐로 <목소리> <취로> 찍으셔야죠 쥐로 <목소리> 대가리 찍으셨어야죠 아, 안 써요 쥐 네. 아, <목소리> 살짝 먹어주면 되풀이죠. 네, 아마 리신은 아랫빨기를 먹고 있을 거예요 블루랑 같이 블루먹고 아마 아랫빨기게뛰었을 거야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면 큰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 Q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작은 것부터 처리했어야 되는데 바보 제가 전글를 간만해서 예 네, 티아미지 나올 때까지는 귀환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 아, 털렸네? 보수 탑갱 보고 화정을 들어왔나보다. 갱 성공했으니까 베이트. 휘울 안그러지갑니다 어, 이건 잘 맞췄죠? 어? 해봤다. 탑차다 탑차리? 탑탈리까지다탑차탑차이탑차이 야야야 차차 도와줄사람 맥불? <웃음> 병호 빠질지아탑 차이 아탑 차이래, 정글 차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기안에티아믹 나오면 게임 끝났어요 이제부터 그냥 파잉만 하시면 됩니다 리시는 클레드 죽어도 원닝입니다 예, 이제 거이 이거 아마 예? 이거 그 특대나 이런거 먹고 있을거거든요 마침 우리 미드도 밀고 있으니까 밀어 재키니까 상대 레이스 뛰세요 레이스 뛰고 레드도 나오고 준비 됐냐? 뭐하냐? 그럴 생각이냐? 안녕. 대중이야? 플래시 왜 있냐? 탑왜 솔킬? 라이너인 척. 집갈 거야, 이거 밀고 먹고. 아, 레이 저거 레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d 죠 e 선다보여 I'm g 프가 하나 정도 차이 나는 l 같은데. l 그 b i 신한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m 어 이제 궁 찍으면 이제부터는 녹턴 모드예요. 녹턴 모드. 그냥 공을 갖다 박으시면 됩니다. 어? 그 나이스. 풀 빠진 라인을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신발 없어가지고... 되겠다어 가요... 풀었다. 나이스... 그냥 궁 계속 박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궁극의 사냥꾼이기 때문에 궁쿨이 매우 짧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시타민이 나오면 이런 것도 돼요. 어떤 전기 타임이죠? 저도 전기 타임 가능게 갔겠죠? 2승인가요? 이게 대죠 그리고 이제는 알피지 그만하고 예. 네. 리신 망했쥬? 궁극기 기본 5%에다가 한 마리당 4%씩 이거 주는거예요 쿨감이 와드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 다주 플래시 없쥬? 아까 제, 제가 제가 미드할때 썼죠. 이제 미드 딸려고할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리신은 클레드한테 밥입니다 자 앞으로 여긴 올일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먹고 제가 지금 피오라버와 템이 잘 나왔거든요? <웃음> 뭐 하시나요? 돌리신가요? 숨기셨나요? 드세요. 숨기셨네요. 5명 다 잡으면 이제 25%지. 뭐냐, 공 풀다. 사실 용사를 먼저 가는게 효율 좋은데 이번판만큼은 제가 잡을 일이 많기 때문에 거드라 먼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용사를 가는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용사템 효율이 정말 좋아서 거드라보다 상이거든 아무리 클레드여도 네, 오픈 나왔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1, F2, F3, F4로 정글러들은 또 확인을 해주면 좋거든요. 상대는 상대 말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이브합시다 그냥. 포퍼트에요 음. 사기 음. 챔지 들어가시고요. 또다 맞아서. 그래도 안 죽고요 저거 안 갑니다. 불과 더 좋아해요. 이거 걸린 거 같은데? 뭔가 카이사 카이사 뛰고 있어. 와이언 농사가 안 나오네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수가 올려줍시다. 농사 가시면 돼요. 20%에다가 기본 5%에서 25%에 이제 뭐냐? 뭐 예를 들어 영감론에 5% 풀감을 들면은 30%, 그리고 40% 풀감 채우면 총 70%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40%를 넘는 거죠. 궁극기만궁극기만 궁극기만. 오케이. 오죠 <놀라> 피오라 탑, 아탑팔레줄 알고 신나가지고 피오라 했던가 지금 개망이지? <몬> 근데 스텔, 스텔 그렇게 사람들이. 예, 이거 사이드 돌아도 돼요 클레드 아템다 팔았죠 예. 예 죽었어요. 가세요. <웃음> 아파요. 까지. 깔끔 아니면 여기서 뭔가 쿨감이 아쉽다 그러면은 점화속에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궁쿨이 8 0초예요예 하지만 이건 효율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갑시다 3층 한두개씩 게임이 끝났네요 박수. 저보고 다야다 닿았다고요? 박수 지렸습니다 와.. 정글클래드 개사기네 <웃음> <천천히> 하고, <웃음> <웃음> <웃음> 아 정태인님 천원 감사합니다 따랑해요 따랑합니다 나이스 GG GG